요즘 유독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치킨과 맥주 따뜻한 샤워 그리고 거품 목욕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걷기 따뜻한 햇살 맞으며 잔디에 누워보기 밖에 내리는 빗소리 들으며 마시는 커피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기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과 침실 건조기에서 꺼낸 따뜻한 수건 받아 보러 가기 걱정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웃어보기 좋은 꿈 일어나 보니 아직 몇 시간 더잘수 있다는 사실 복권 퇴근 평화로운 주말 침대에 누워 웹툰 보기 밀린 드라마 애니메이션 몰아보기 쉴틈 없이 달려오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세요. 뒤처질까봐 걱정하거나 실패할까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쉬자.